안녕하세요. 케 K군입니다. 연인들 사이에 싸움이 없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싸울 순 없지만 덜 싸울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겠죠. 덜 싸우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지 바뀐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성을 선택할 때 외모든 환경이든 생각이든 내가 가진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상대에게 호감을 표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어떤 유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연인으로 성립하게 되겠죠 대부분의 연인들은요 어떤 부분에서 나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이라거나 혹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약간 확장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요 어찌됐든 습관이든 생각이든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1 0년을을 살아오면서 형성됐던 것들이 상대방을 만난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지는 않잖아요. 다만 맞춰가려고,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뀐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고맙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해도 조금 더잘 가실 거고요. 두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은 상대적인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서로 사랑을 하고 있어도 누군가는 조금 더 많이 좋아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조금 덜 좋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요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치라는 거죠. 내가 내 상대를 지금 100만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상대도 나를 100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니까 너도 이 정도일 거야. 근데 내가 상대를 지금 100만큼 사랑하고 있어도 요 상대는 요 아직 나를 50만큼만 사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대가 나를 100만큼 사랑할 때도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내가 100만큼 사랑하고 있는데 상대가 50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봐서 상대가 나를 안 사랑한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상대는 요 나를 덜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100만큼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 상대가 나를 200만큼 사랑한다고 가정해볼까요? 여러분도 분명히 지금 상대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대가요,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왜 200만큼 날 사랑하지 않아? 분명히 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자기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버리니까 내가 상대를 안 사랑하는 걸로 느껴지겠죠. 나 혼자만이 뜨겁고 나 혼자만이 사랑하면 늘 상대를 바라보면서 투덜거리게 돼요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하냐고 너는 왜덜 뜨겁냐고 이렇게 되겠죠 인간의 체온이 36.5도죠. 열이 많이 나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만지면 우리는 뜨겁다고 느껴요. 반대로 그 열이 많은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이 차갑다고 느끼죠. 근데 이 뜨겁다와 차겁다는요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우리는 뜨겁다와 차겁다의 기준을 뭘로 정하고 있는 걸까요? 얼마 이하는 차가운 거고 얼마 이상은 뜨거운 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절대치가 없단 이야기죠. 세 번째는요, 서로가 답정너예요. 상대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종종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일 때도 있죠. 내가 싫어하는 것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피하고 싶은데 상대는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들로 상대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고는 해놓고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은 순간부터 상대방의 논지를 파고들어서 내 논리가 더 합당하게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게 만들려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내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받아들일 거야 라고 다른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가 다른 꿈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할수록 자꾸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게 느껴질 거예요 나를 자꾸 끌어당기려는 게 느껴질 거예요 내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내 쪽으로 오지 않으니까 나는 더 심하게 잡아당기려고 하겠죠 근데 상대방도 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를 더 강하게 끌어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점점 격해지고 충돌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남자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평일에는 여자하고 데이트도 잘 하고요. 근데 주말 저녁이 되면 요이 남자는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싶어하고 PC방도 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자는 요 주말에도 남자친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주말에 남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노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요.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남자가 원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들죠. 그렇지만 남친이 정말 그걸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라고 배려해 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잘안 되잖아요. 남자도 요 여자가 자기의 그런 생활들을 다 이해해 줄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자는 남친과 주말에 함께 있고 싶고 남자는 주말에는 자기 시간을 좀 갖고 싶고 양쪽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운하겠죠. 남자가 요 친구들과 만나는 걸 포기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다면 여자는 분명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느끼게 되니까요 그런데 남친도 요 여자친구가 이해해 준다면 당연히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준다고 느끼게 되겠죠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같은 상황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하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자꾸 설득하고 있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친구에게 나보다 PC방이 더 좋아? 술이 더 좋아?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거고요 남자는 요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좀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아?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설득이 안 되니까 여자는 친구들이 좋은 건지 내가 좋은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해 이렇게 말하게 될 거고요 남자는 요 설득이 안 되니까 나도 이제 지친다 그만하자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것도 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절실해요 절실하지 않았다면 요 굳이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허락을 해주길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절실했으니까 이야기를 했던 걸 거고요 내 여자친구니까 내 남자친구니까 들어줄 거라는 기대도 했던 거거든요 남자는 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언젠가는 걸릴 거고요 그때 여자는요.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 왜날 속여? 라고 말하게 되겠죠. 내가 솔직하게 말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줬을 거라고?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해주지. 꼭 내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면 그때서야 그렇게 넌 말하더라. 라고 남자가 말하겠죠. 처음에 대화를 시작할 때 내가 나를 고쳐서 상대방에게 맞춰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대를 고쳐서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된거죠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고들 해요 그런데 그 많은 노력들이 사실은 본질도 없고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힘들게 감정 싸움만 하는 것들에 불과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내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는 게 좋잖아요 내 상대도요 내가 자신에게 맞춰주길 원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못 맞춰주면요 연인들 각자는요 내가 상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돼요. 상대방을 고치기보다는 나를 먼저 고쳐서 접근하시고요. 우리도 모르게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가려고 하고 있다는 라거 그리고 내가 왜 서운한지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주 싸우고 더 격하게 싸우기도 한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싸울 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 전달돼서 후회하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